예, 안녕하세요. 어, 오늘은 겨울에 어, 뜨끈뜨끈한 아주 시원하고 어, 한 된장국을 어, 배추 된장국 끓일라고 이제 육수, 육수 내려고 준비하네요. 근데 이거는 쌀뜨물 쌀뜨물을 끓여야지 좀 구수한 맛이 나니까 멸치, 이거 볶아 놓은 건데 한옥큼 넣고 멸치, 다시마 좀 여러 장더 그냥 많이 넣어서 다시나물 많이 먹게 예, 뚜껑을 널고 끓여야지 쌀뜨물이기 때문에 뚜껑 닫고 끓이면 이게 다 넘어. 뚜껑을 열고 끓여주세요. 된장. 된장은 이제 이게 간을 봐가지고 뭐짠 된장도 있고 싱거운 된장도 있고 하니까 간을 봐가지고 해야 돼. 우리 이건 된장은 별로 안 짜서 이 정도를 넣고 연하게. 알배추 10장. 예, 배추는 이제 숨 죽으면, 어? 줄어드니까 좀 많이 넣은 듯 해도 괜찮아요. 반 갈라서 약간 이렇게 어식, 어식하게 이렇게 썰어서. 자, 이제 끓으면 두부를 넣고 파도 넣어주고. 마한 숟가락 정도 넣어주고 음, 구수하겠네 응? 구수하겠네 시원하지 국물이 이렇게 조금 어좀 적은 것 같으면 물을 조금 넣어줘도 상관없어요 정도로 나. 들깨가루 한 숟가락만 다 됐어 음. 응. 다 끓였는데 다 이제 이것도 저 구수하니 시원하니 맛이 있는데요 더 맛있게 먹고싶다 할 때는 거시기를 조금 넣어주면 더 맛있어 거시기, 한우 거시기 야. 한우 거시기? 응 <웃음> 고추만 넣어주면 이게 더 맛이 조금 달라지거든. 그러니까. 안 넣어도 맛있는데? 칼칼하고 맛있구만. 음. 연하게 끓여야 돼. 음. 된장 조금만 넣고, 연하게. 겨울에 추울 때 이렇게 좀 시원한 거, 시원한 국물을 먹고 싶을 때 있잖아요. 그럴 때는 이렇게 간단하게 배추국이 쉬우니까 이렇게 배추국으로 끓여서 시원하게 이렇게 속을 이렇게 좀 뜨끈뜨끈하게 달래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더라고요. 그래서 한번 이렇게 시원한 배추국을 한번 끓여서 드셔보세요. 연하게 끓여야 맛있어요.